거리가 걸리긴 하네, 근데. 거리 두기 필요해요. 지금. 갑자기 풀미 있어요. 어, 자. <웃음> 아, 자. 아, 이걸로 먹는 애구 아, 그러구 자. 머리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과거 같네. 쳐서. 자. <웃음> 자 우리 왜 왔냐 왜 왔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왜 왔죠, 지민 씨? 파마를 네. 한 지민 씨? 저희요. 아미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서 왔죠. 파마, 아, 대단하네요. 네? 어 끝에 한 씨. 다시 다시 해야 될것 같아요. <웃음> 생일 첫 파마예요. 저희 왜 왔냐? 저희가 어, 한국의 명절 정월 대보름이 5일 전이었습니다. 2월 15일 화일이었습니다. 네, 네. 아저 정월 대보름 뭐 그, 저, 해외에 계신, 이제, 외국 아미아로는 모르겠지만, 한국에는 이제 정월 대보름이라는 이제 명절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어 이제 좀 늦었지만, 저 이제, 브럼 깨기라는. 브럼 깨기란 게 있어요. 어릴 적에 브럼 깨보셨어요? 브럼? 브럼? 브럼, 저 옛날에 깨봤던 것같아서 네. 뭐, 그, 대보름에 뭐, 오곡 뭐, 먹잖아요. 음, 오곡 뭐, 호두 깨서. 그런 거 해봤던 것 같은데, 약점? 뭐, 밤, 밤. 어, 그렇죠. 많이 호두, 견과류. 뭐, 이런 것들. 정화를 대보는 날이런 아침에 한해 동안의 각종 구슬러을 예방하고 네. 이를 든든하게 하려는 뜻으로 날밤 호두 은행 잡등 견과류를 어금니로 갖다가 깨물어 버리는 그런 풍속 조연 시의 때는 그 약간 이게 약간 대회 같은 느낌으로 다을 참여를 했대 아 그래요? 이안 좋은 영감인들도 와가지고 깨고 그거 다 사고 마이너스 같은데 약간 동네 대회 일거는 건가? 아니, 몰라 그 대회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다 와서 이 모든 가, 이 가족들이 와가지고 다뭐 호두 이기로 깨기 이런 거 했던 거 이게 딱 깨물면서 그 약간 액땜 하는 거죠 네. 약간 이렇게 딱 액때 해서 부스러움 안 나게 해줍소사 옛날에는 아무래도 뭔가 이렇게 어. 그런 게 많았을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거 아닐까? 부럼 깨기가 그런 의미지는 부스러움 깨기 아닌가요 아마 부스러움 깨기의 네. 줄임말 아닌가 쓰가 네. 이제 무음이 된 거지 그렇죠 말 그대로 진짜 액땜이네 그래서 보름날 아침에 식구 각자가 이것을 어금니로 힘주어 단번에 깨물면서 부럼 깨물자 혹은 올 한해 무사태평하고 부스러움 안 나게 해주소서라는 주언이나 축거서를 함께 외운다고 네. 합니다 네, 그 저기 해외에 계신 아베로드 또 저기 이게 이게 이게 원래 사실 5일 전이지만 음력 시, 1월 15일이에요 음력 1월 그, 15일 음력. 네, 그래서 그래. 2월 아, 15일인데 오케이. 그 음력이 뭔지 잘 모르시겠지만 아무튼 음력, 음력이라는 게 네, 있어요 음력이라는 게 저도 저희도 잘 몰라요 <웃음> 원래 이제 그 동양에서 세던 날짜잖아요 맞아, 그 맞아요 맞아요 그 맞춰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걸 보고 계신 해외 아미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지금 호두가 있으면 호두 한번 워넛 깨보도록 합시다 저워낙 어릴 적에만 해봐가지고 저는 네.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저도 이렇 사실 사 이거 였지 사실 이거 있지 아아 아, 아. 아 맞아 이걸로 사실 했지 사실 이거였지 어릴 때는 저 이거 밟아서 깼었었 아, 이거 아니면 이제 바닥에 이거 호두 두고 망치로 그냥 아버지가 갈까? 항상 그 조그마한 손망치요거로 네. 이제 빡 하다가 놓치면 있지, 책상에 뭐 생기고 밑에 수건 깔아 놓고 이렇게 하잖아 아 맞아 수건 깔고 했었어요 덮어가지고 위에 이렇게 수건 위에 신문지 같은 거해가 요즘에 굉장히 네. 기술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네. 네. 처음 봤어요 그냥 갈아버리는 호두를 얼마나 깨먹어볼까 <웃음> <웃음> 살면서 아, 그러니까 이거... <웃음> 그러니까 이런 기계를 발명을 한 거는 호두를 까먹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얘기호두를 진짜 진심인 사람이 맞네 미국에서 월넛, 그러니까 월, 호두가 영어로 월넛인데 네. 그게 엄청 호두나무가 엄청 유명하고 또 목재로도 많이 쓰이거든요, 가구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나무 호두나무입니다 진짜요? 네, 진짜로 호두나무 가 엄청 엄청 고급 이제 그런 걸 많이 쓰이는데 아 진짜요? 네, 진짜요 네. 진짜. 바뀐 거같 되게 의심스럽게 아, 쳐다보네 뭐, 네, 뭐, 월넛 네, 많이 쓰지 월넛, 아메리카 월넛 유명해요 네. 자 한번 깨 볼까요? 깨겠습니다. 이거 깨 먹는 되는 건가? 오! 아 근데 확실히 그걸 있대 이거 깨 먹는 거랑 야, 이거 향이 좀르다고 하더라고. 지렛대 원리네 자, 이거 그럼 뭐, 깨물자. 그런 말을 했었나? 그런 말알 그럼 꼭 그럼 깨물자. 그럼 깨물자 어? 그럼 쭉 해보시죠 뭐 아, 아플 거다 아팠잖아 이제 뭐뭐좀뭐 있나 뭐맹장도맹장도 떼고 자 코로나 그, 됐지요 코로나 걸리고 코로나 깨부자 야너 내가 일찍 맹장 아플 거라고 엄마 껍질 먹었어 아프잖아 이제 저 이제 꿈만 뭐 먹을 회복 다 했습니다 이제 다시 운동 그래. 시작하고 이거 응, 회복 다한거같 그러면 이때 전부터 운동도 다시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 야너약잘 먹어야 돼 약이요? 약안 주지? 나볼 때? 네 무슨 네. 네. 네. 망스럽 먹은 게한 명, 한 명이 안, 안 줬잖아 어, 요안안 줬다고? 네, 반, 이거 바르는 거 약은 주왜안 어? 줬지? 여, 뭐 염증이 따로 없었나 봐요 왜? 나는, 나는 수술 잘못됐습니다, 나 그때? 그러니까 나는, 나는 또 고름 잡았어, 고름대로 잖아 응, 음, 나는 무서 아니 갑자기 옆에서 그 맹장 토크를 지금 하고 있어 <웃음> 맹장 걸려본 사람 이쪽 대신 그래? 분들이 이제 맹장 유경험자 지 아니 그냥 빨리 생 지금 빨리 가서 빨리. 네, 빨 저는 이제 미맹이라고 <웃음> 아직 이제 경험이 없는. 아니야 수화 할때 네. 그러면 네. 힘드니까 지금 빨때 가서. 아니 그 자세에서 뗄수 있어요? 저 지금 게요안 뜨지. 그럴까. 그걸 떼주겠안뜨안 <웃음> <그래서. 안 웃음> <안 그래서. 안 웃음> 아니 평생 안 그러는 사람도 있긴 있대 매. 네. 아 걸쇠가 안 어. 음. 염증. 거의 안 걸려. 나, 생기면은. 이게 약간 이게 로또 같은 거구나. 그러니까 마이너스 몸이, 몸이 좀안 좋아지고 이러면 몸에 염증 수치가 올라가잖아. 때생긴나봐 나도 맞아. 사실 왜 걸리는지 모르지 그게 근데 사실 뭔가 원인이 정확하게 규명된 건 아니잖아요 왜 어. 이게 왜 발송이... 그리고 그게 그게... 왜 남아 있는지 충수가 왜 있는지도 그러니까. 모르는다잖아 맞아 <웃음> 그게 원래 쓸모없대며요 어. 퇴화기간이라면 어. 약간 꼬리뼈 같은 거죠 어. 뭐 꼬리뼈 약과 약과도 먹었었나? 약과 많이 먹었죠 약과 먹었죠 예전에 이거 이거 작은 거 하나만 이렇게 봉지에 해가지잖아요2 0 0원이 미니 미니 약과 음. 아니 그게 제사 옛날 어렸을 때요즘안 네. 지내지만 제사 옛날에 지내면은 음. 이거 먹고 싶어가지고 빨리 끝나기를 기다렸어요. 이거 하나 집어 먹고 싶어서. 음. 이런 거랑 제크 같은 거 올려놓지 않았어요. 제 크라운 크 사운드 이런 거. 같이. 아니 우리는 과자안 올려. 아요절 음. 아니 뭐뭐뭐 뭐, 뭐 했었어요. 정월 대보름 오면은. 아니 이제 그설 경험해서 이제 제사를 아니. 지내니까. 아, 음, 아니 뭐뭐 음. 뭐, 몰라 우리 부모님 좀 많이 했어. 동지 때도 뭐꼭 팥죽 먹고 아. 뭐. 뭐. 그냥 송상 어. 그런 거 어렸을 때 팥죽 대행비 같은 이런 것들 막 엄청 팥죽송 생각난다 팥죽송. 이런 얘기를 자꾸 팥죽. <웃음> 그, 진짜 우리만 알걸? <웃음> 아, 90년대생들은 다 안다. 팥죽송? 자, 응. 90년대생 알겠지. 어렸을 때 팥죽 안 좋아했었는데. 아니 그날 90기 그날때 뭐했어요, 여러분? 맹장 형 걸리신 건 제가 알고 그또 말고 또뭐 하셨는지. 나나 뭐했지? 뭘 봐? 나막 음, 작업하고 뭐. 했던 것 같은데. 작업? 나스테이글라이크했죠아 그렇죠, 그렇죠. 그건 이제 들어봤고 뭔가 안들렀어 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약간 나 사실 이런 거 했다 작업 때 아니 작업일 그그 그 시기 때그 휴식 때 그냥 뭐안 했어요. 마신 거 먹고 네. 쉬었던 거 같아요. 이거는 쉬었어요? 쉬고 예 네. 레슨 받고 레슨? 네. 무슨 레슨? 전국 이춤 레슨 받던가? 저 보컬 레슨 받어요 오... 음... 네. 보컬 레슨? 네 영어 레슨 좀봐주지 <웃음> 나. 영어 레슨? 영어 레슨? 네, 나도 뭐가 받아야 될것 같은데 레슨. 나 운전면허 레슨도 나야 돼 아니 아, 지금 생애 첫 그래, 파마라면서요 지금. 네. 지금 생애 첫 파마를 했답니다 우리 지민 씨가 머리 너무 길어가지고 지금 라면발 같은데 아니 여러분들한테 또 이끔받고 싶어서 음,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네. 테니스 잘칠것 같아요 테니스요? 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이 백금 엄청 백금 올라오는데 지민 이이 글을 보셨다면 손을 들어주세요. 뭘 <웃음> 세우고 싶으신가 봐요. <웃음> 자, 우리가 당신의 근육을 볼때 흥분. 아하. 어? 보이시나요? 남주현 발견 안 보시나요? 안 보시나요? 또 그거 지금 또 봤습니다. 오. 아, 아 그러지 마세요. 자, 콘서트 를 하면은 다리를 할 거라는 소문이 있던데 아, 다리. 다리는 탈의. <웃음> 이제 운동할 때. 자. 제발 stay. <웃음> 제발 살아 있어 달라고. 그뭐 코로나의 제목을 코로나 뭐죠? 음, 코로나 걸렸을 때뭐 음. 음. 뭐, 많이 아프셨어요? 좀씩? 아프진 않은데 배가 아. 배가 아파서 배가 <웃음> 아프고 아 아파서. 근데 맞아 맞다. 쟤는 가... 근데 열이 좀 많이 올랐던 거 같아요. 사실. 사실 얘는 뭐 불쌍한 게 다쪽도 같이 설리냐. 아니 근데 그 원래 맹장 걸려도 열올라가나 그때 열 살짝 음. 올라갔었잖아. 아아 아, 그래요? 어, 그 염증 음. 때문에 그랬어 음. 음. 그건 너가 무중상인데 그 그게 아파서 올라오는 거 아닐까? 나나 뭐 그때 일본에서 약막 실려갔었잖아 에어울러가 지금 콘서트가 엄청 많아요. 웃으면서 실려갔지. 콘서트 갈수 있게 약간 뭔가 포도화를 쟁취할 수 있게 좀 도와달라고. 저희가 지금 2년 거. 거의 잠깐만 날짜 안나나 씨야 돼. 날짜 나왔나? 안나 씨야. 나서? 나서? 나왔어. 3월 3월 9일 9일 얘 예, 근데. <웃음> 아니, 아니. 3... 지금 10회 1 2인데아 형생 형생 단데 아씨아아개 탔네. 맞아 맞아 나. 아. 아개 탔어. 그 네. 거의야 2년 반 만에 하는 거잖아요. 우리 아, 파이널 콘서트 아, 아, 아, 이후로 아, 그래. 2년 한고 5개월 만에 하는 건데. 아저 음. 아, 솔직히 좀 설레요. 엄청. 아막 떨려 가지고 목소리도 안나온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솔직히 풀 컨디션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할수 있는 상태가 그렇지만 그러면 치만서도 지금 거의 2년 하고 이제 한 4개월. 예. 진짜 한숨 못 쉰다고. 네뭐 근데 이제 열기는 이제 또 음. 소리만으로 또 전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몸짓은 가능한 거죠? 아, 그러니까 박수랑 음, 이제 클래퍼 이런 거 되는 거 이제 들어온데 몸짓은 가능한가요? 춤도 못 춰? 정확하게 저 모르겠네요. <웃음> 기립 길이 되나요? 기립? 아니 뭐 이거 기립 안 되고. 아 진짜? 네, 약간 하계의 약간 스타. <웃음>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웃음>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지 않아요. 우리가 네. 우리가 진짜 열심히 하겠다. 열심히 아, 그러니까, 해, 열심히 하자. 없을 때 눈이라도 좀 마주치고 싶어서. 아니 아, 뭐, 저, 음, 뭐 바라클라바 그래. 같은 걸 하진 않을 거잖아. 바라클라바 하고 뭐해? 유식한 사람 이렇게 막 이렇게 복면 같은 거 쓰고 하지 않아? 아몇초 걸었어? 맞구나. 그런 거 거리 두고. 그건 너무 위협적이다. 상월을좀 쉽겠다. 3월? 쌀쌀할 때 풀렸다가 다시 오기 시작할 때쯤인 것 같아요. 고생 중이. 여러분 따뜻하게 입고. 오시는 게 그래서 아직 못 하고 미생원 장난하겠다 소리를 또못 지르기 때문에 <웃음> 한달한달 정도 남은 거잖아요 지금보다 지금 이제 한달한달좀안 달달 남았죠 지금 2 0 이십인데 <웃음> 지금 이제 3주2월이 월은 또 짧잖아 이번 <웃음> 이번 이월좀 짧나 몇날인지 뭐 모르겠는데 그3주 남았습니다 3주 얼마 안 남았죠 이제 아, 이제 저 태영이 복귀하면 다시 아 <웃음> 태영 씨가 아직 복귀를 못 했어요 네아 끝나나요 언니? 이제 거의 막빠질 거야. 아마. 어제 어제 제가 오늘 거의 한두 시간 영통한 거. 아 그래? 네. 진짜 심심한 같다. 뭐래? 네. 잘 지내? 네잘 지내고 있어요. 아, 뭐 톡방에서는 보지마. 잘지잘 네. 네. 지내고 있어요. 뭐뭐 하대? 그냥 이 또... 뜻. <웃음> 서로 영통. 뭐야 뭐 할... 하겠냐고. 영통하면서 영통 <웃음> 그리고 작업을 한다든지 뭔가 할수 아, 있잖아요. 서, 서로 톡 거리하고. 아 서로 톡 거리하고. <웃음> 네, 영통하면서. 아 불만 하겠는데? 아이 네, 진짜 우리. 아프지 말자 올해는 이렇게 브라운 브라운도 깼으니까 내가 작년에는 브라운 안 깨서 아팠던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올해 브라운을 응. 확실하게 지금 다 부셔버렸기 때문에 진짜 오랜만에 봐서 응. 그리고 우리 아플 거다 액땜했잖아요 지금 뭐냉장에뭐 응. 코로나에 이미 활활하게 응. 이미 응. 한번 지나가고 응.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진짜 뭐뭐 뭐 이제 이제 우리는 뭐 이제 안심하고 아 <웃음> 그렇죠 불파 네. 감염자라고 하더라고 요 응. 거의 거의 네, 거기로 내가좀 잘랐어 조왕관 자른 거야. 무한 약간 큰데요. 원래 좀더좀더 길었는데 잘랐아나 이제 나도 돌파지만 뭐, 우리 셋다 돌파잖아. 그렇지. 음. 그렇죠. 아니 저는 사실은 뭐 이제서 에 얘기하지만은 그때 미국 갔다 온 일행이 이제 저 포함 4 명이었는데 저만 걸렸어요. 음. 근데 밥 먹고 같이 잠도 같이 자고 뭐 화장실은 따로 갔지만은 뭐 그러니까 화장실밖에 없는 거야생각해보까 동선이 다른데. 근데 어디서 나만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비행기도 같이 타고 왔는데 비행기도 음. 걸렸어. 근데 비행기에서도 옆자리였는데 음. 어디서 걸렸을까? 그래서 아, 근데 전파력이 너무 세서 아무튼 스쳐, 스치면 걸리더라고 그러니까 아무튼 난 슈퍼왕트 음. 우리는 슈퍼왕아 그러니까. 인스타 인스타를, 인스타를 아, 알려달라고 주민 씨 인스타만 하세요 네 <웃음> 아, 근데 인스타 그 호빈 진짜 잘하더라 아 호빈은 딱 호빈은 컨셉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 그 꾸미는 거 피드를 꾸미다거그 피드 그 데코레이션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하얀색으로 올려서 인스타 들어가서 할수 있는 설정인 거예요? 뭐야? 그러니까 지금 막 사진 올릴 때뭐아한 칸씩 건너뛰고 이런 거 아니 뭐 하얀색 아, 폴라로이드 이렇게 해서 어, 하는 거자기폴라로이드 찍는 거잖아 아 폴라로이드를 찍어서 폴라로이드를 올리는 거예요? 아니 거. 그게 거. 그게 화면 걔가 화면 이 겉에를 크롭을 해서 이렇게 올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안 올리고 요렇게만 음. 근데 아마 그런 기능이 있을 거 나도 잘 모르겠어 솔직히 나, 걔가 나와도 훨씬 인자라니까 그러니까 <웃음> 저는 뭐한 종이 한종이 인스타로만. 근데 왔어요. 후회하더라고요. <웃음> 호비 <호흡이> 후회하더라고요. <웃음> 그러니까 아니, 내가 아니, 내가 폴라로이드로 시작해서 이 계속 찍어야 된다고. 그냥 무슨? 아니 그럼 이제 안 찍으면 되지 그러니 <웃음> 이제 시작. 반응이 저도... 바로와 음. 뭐 하면은. 아니 그 좋아요 멋진이라고 이제 저희 사이에서 별명이 네, 이제 좋아요. 아, 아저씨, 내가 뭐뭐 좋아요를 AI 기능으로 네. 아마 누르고 있는 것 같아요. 호비가 프로그램을 맹을 배워가지고 네. 멤버들 인스타 게시물 올라오면 바로 좋아요가 눌러지는. 코딩을 배웠나? 야, 아마 코딩을 <웃음> 배우잖아 정말 윙영권 보면 은다 약간 이런 느낌이던데 윙영권 아까 재밌어 약간 그리고 이런 네. 느낌이 던는데나좀 네. 아, 힘들어 솔직히 3군데 어, 어, 다, 다, 원래 다 올리려고 했거든 <웃음> 트위터 응, 음? 위버스 인스타그램인데 아, 저는 만약에... 사진이 없어 이제 사진 찍어놓은 사진이 아, 사이, 사이, 사이 아, 사이 사이 없으니까 사진안찍지 응, 까사진안 찍지 셀카도 그냥 올리려고 찍는 거지 저 같은 경는 사실은 약간 거. 구분을 좀할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무대에서 하는 그런 트윗 뭔가 이제 셀카나 뭔가 이제 비하인드나 이런 거는 이제 트위터 쪽에 올릴 거고 위버스랑 나눠서 트위터 쪽그 다음에 이제 좀... 그렇죠 이렇게 좀 친밀하게 하고 싶을 때는 또 이제 위버스 가서 이제 좀 이렇게 좀 털고 그 다음에 이제 인스타는 <웃음> 약간 이제 좀 그냥 그냥 개인적인 아저 이런 거 사가요. <웃음> 어 진짜 어려워, 예. 진짜 어려워. 나 인스타그램 잘 못, 너도 그렇고 나도 그잘 못하는 거. 아 감사하고. 진영 딱 웃기잖아도 많아. 진영, 진 형은 일단 태생이 웃기잖아요 그 형은. 뭔가 그, 재능이잖아 재능. 이 확실히 깨 먹으니까 맛있긴 하다. 그런 그러니까 저런 저런, 저런 파는 거 말고 네. 또 느낌이 다른데 이런 뭔가. 아 감성이 있어? 부서민. 어, 어릴 적 지난 안에. 응? 자 이게 다 애군이에요. 지금 이제 다 먹어버리고 그냥. 네. 왜호들호 먹었을까? 이게 내, 내 모습과 비슷해서. 아버지가 어렸을 때 맨날 하던 얘기가 호두가 인간의 뇌랑 비슷해서 이걸 먹으면 뇌가 좋아진다고 음. 네. 아겠지 네. 어, 그런 말좀알이지 아니, 진짜 비슷하게 생겼잖아 처음 들어봤어 어, 그냥 우리 아버지 한적으 마셔 근데 제 생각에 그냥 호두를 좋아하셔서 그냥 저 먹으려고 다이어트 할때 진짜 맛있어 다이어트 네. 아, 진짜 많이 먹지 예, 어, 어. <웃음> 음. 아 그리고 있어 예전 어르신 들특 항상 두개비고 다니고서 이렇게 맞어 뭔가 주섬 주섬 다 익혔어요? 이렇게 많이 됐어 <웃음> 아 맞아 맞아 이게, 이거 왜 하는 거야? 약간 좀 그게 약간 스크, 야, 약간 재밌어서 하는 건가? 아니, 오! 오, 오 저의 안경을 그렸어요 저 안경이 아끔데 멋있데멋데나 <웃음> <웃음> 놀랬어 나 깼는데 <웃음> <웃음> <놀랐어, 나> <웃음> <웃음> 왜 깼는데? <웃음> <웃음> 사과, 사과 갖다 줘 사과 <웃음> 그왜 깼지로... <몇> <웃음> 게거아 옛날에 스피너 잭 기억나요? 오! 이게 오. 이게 좀 물러 우리가 어릴 적에 보던 그거랑 좀 다른 것 같아 약간 좀 이렇게 깨 막노 호던 것 같아. 요 나도 이게 왜왜 네. 됐지 싶더라. 강해요. 응. 여러분, 방탄하시면 다 강합니다. 강하다. 조심해야 돼요. 이걸로 깰수 있는데. 응? 이걸로 깰수 있어. 아, 딱밤으로 계속 호두 깨는 걸보여주 한번 보여 주세요. 아니 아니. 아, 근데 이건 깨지겠다. 이거는. 아, 아니. 아니 이거 말고 지건 되고. 진짜 딱딱한 것들이 있잖아. 내치면은 깨지는데 그, 뿐이야, 너무. 근데 그거는 그 딱딱한 거 약간 요거랑 색이 좀 달랐다. 맞아, 맞아. 진해. 맞아. 진짜 진짜 좀 색깔이 이거, 거 이거, 이거는 내 큰, 이건 내가 봤을 때 수입인 것 같아. 크기도 좀생깔이좀 좋아 봐. 저조 봐. 어, 음. 아, 그래서수입은 한국 도이야 아, 요국은 한국은 한국한국 한국은 한국은 한한국 한국은 한국은 한 한국은 한국은 그국은한 한국은 한국은 한국은 한국은 한국은 한국은 한국은 한국은 한국은 한국은 한 한국은 한은 한국은 한 한국은 한국은 한국은 한국은 한국 한국은 한국은 한 한국은 한국은 한국은 한국은 한 형도 단단하지? 마도 단단하고 나의, 나의 두개골이 단단하겠네 <웃음> <웃음> 형 뭐? 어? 단단하지? 단단하지 방탄 단단하지 아, 근데 진짜 이제 이제 좀줄 연습하고 그러면 체력도 좀 관리하고 네, 아, 해야 돼 그래서 서킷 시작해야 돼나너 했다가 너너 너 EMOM인가 그거 했다가 너 토할 뻔 했다며 EMOM이 뭐지? 네뭐 그, 그, 뭔지 모르겠는데 나랑 그, 하, 내가 하는 아, 그, 그거, 그거 진짜 아니 진짜. 그걸... 그거를 웨이트들 다 하고 그걸 하니까 죽겠더라고, 진짜. 나 그렇게 하는데. 어. 근데 그게 진짜 살이 잘빠지더라 와, 그거 진짜 너무 힘들더라. 20초 쉬고, 살이 잘 빠져. 20초 쉬고. 와, 너무 힘들더라. 근데 살도 많이 쪄가지고, 살도 좀 빼고 해야 돼. 아, 저도요. 아니, 아니 연습하면 예. 좀 빠질 거예요. 이제 연습하고, 그 연습하고 끝나고 서킷 돌고, 음, 이렇게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좀, 네. 좀, 좀 뛰고, 몸좀안 뭐, 뭐 들어야 지금 반성 좀 하고 지금. 아도 그래도 좀 최근에 계속 음식을 좀 조절하긴 했는데 아, 저 먹고 다 먹고 그래, 운동도 운동해도 그냥 똑같아요 먹고 다 먹어서 그게 몇 회냐? 저희 지금 이제 76 정도 7 6어너 80, 80이라는 소문 들었나? 아니요 무슨 8, 80은 제 인생에서 한번본적 없고 76 형이 네. 몇 회로예요? 나? 네. 나 아까 나오게 는데 63? 어, 63? 60까지 빼야 되겠네 지금 0 제가 충격적인 거 하나 미리 말씀드리면 진영이 61kg가 걸래요 응. 근데 키가 저랑 거의 한 2cm 차이 나나? 1 5밖 m 진짜. 진짜 같아그형 운동 좀 해야 돼. 그냥 너무 신기한 게 어깨가 프레임이 이렇잖아요 맞아. 근데 61kg예요. 근데 근데 세상 진짜 불공좀하다니까 체지방이 진짜 적어. 그러니까. 아니, 근데 어쨌든 안 먹, 밥을 안 먹잖아요, 그래. 그래. 이게 뼈도 잘생긴 그래. 이게 타고 나야 돼, 이게. 껌답. 게한번더 밥을 안 먹는다. 요새 게많 모르겠어. 그 아니 자기가 끓었다더라그밥 먹는 거 게만 안 돼. 아 게만 더밥 먹는 거. 아 근데 집에 있으면 저는 게임을 하면 오히려 더 약간 라면 같은 거 먹게 될거 같은데. 그렇지 않나 봐. 아, 난 게임은 잘... 저 <웃음> 오기 전에 라면 먹고 한대. 무슨? 아 일이 못하네. 무슨 맛있는 라면 먹겠죠? 아, 라면 먹었네. 나, 나도 맛있는 라면, 라면 먹겠죠. 나 우리 한국에 서면 라면 안 먹게 되더라고. 아 그래요? 응. 저 되게 오랜만에 먹었어요. 나는 응. 한국에 있으면. 한국에 있으면 저는 컵라면 은안 먹고 이제 끓이는 거. 그래 예, 네. 무조건 그래야지. 이 밤도 내가 봤을 때 한국 밤이 아니야. 이거 크잖아, 원래 그냥 다 커잖아, 올라온 밤. 어제 아저씨가 한 이만하잖아. 근데 한 옆에 이제 한 저기 한 70살 <웃음> 그게 옛날에 조선 땅에는 이게 커다란 게 한국 밤이 좋아. 이거 이런데 모두 그래, 난난다 먹었다. 약 약간 먹어도 예 아까 이거 뭐라고 방금 하더라? 다이어트 얘기하니까 입맛이 확 그냥 이거 그거 나요. 그거? <웃음> 그런 거죠? <거대요>. 근데 이게 버즈 버실이 제 들어간다 <웃음> 이거 그거잖아 이거 강냉이 그 튀김 아 아닌데 이거 뭐 있는데 이거 이게 부스러 만나게 해줬어 그거 맛있는 거잖아 <웃음> <웃음> 부스럼이 그 피부 그거 아니야 그죠 <웃음> 부스럼 피부에 부스러이이제 올라온다고 들었 <웃음> 내가 <이렇게. 웃음> 네, <웃음> 별로 유익하진 않은 브이앱이었던 것 같긴 한데 어제 네, 이제 한국에는 이런 <웃음> 그냥, <왜요? 웃음> 그냥 전통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정월대보름 인사도 한번 드리고 음. 정월대보름이니까 음. 올해는 이제 같이 불음을 싹브레이킹 k i 그러니까 하자. 설, 설 이후에 어. 맞는. 저, 저, 저 지금 뷰에 엄청 오랜만에 이요음맞 맞아. 그죠? 맞아요 맞아. 잘 쳤지. 네. 인사 좀들고아 이제 술 이제 좀 적응해서 아, 이제 뷰 앱도 좀 자주 하고. 뷰앱 이제 뷰여야죠 쳤잖아. 예.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 네. 네. 이제 자주 할 거. 제일 제호의 이제 v 앱으로 시작해가지고. 음 맞아. 그럼 잠깐 밀어 보려고 하니까 제엽 제엽 왜 이렇게 갑자기 어색하지? 제엽이라는 거. 제이홉. 어? 그럼 뭐라고 해야 되지? 어서 좀. 더더 <웃음> <웃음> 음. 어색. 되더 어색한 거 같다. 약간 의미 없는 말을 했습니다. 그냥 형. 음. <웃음> 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얼굴 볼수있어서 수 너무 좋대. 음. 그러니까요. 자주 자주 좀 보여 드릴 걸. 희가 나빴습니다. 손안 좋은 거 보이세요? 살쪄 가지고? 약간 머리에, 머리에 영향이 있는 거 같아. 음. 물이 좀 많이 부어있기도 해 사실 많이, 말, 살 많이 쪘지 니다 사실, 사실 예, 좀 반성 좀 하고 커팅 좀 아, 하고 아, 습또 또 이제 딱, 딱 마주할 때는 이제 또 아, 그래, 그럼 서다지 아, 사실 주면충분주면 5kg도 빼지 어, 어, 지민 좋네. 너무 좋아 좋죠, 지민 진짜 좋은 거 같아 괜찮지. 좋지 자, 어? 이어 너무 아쉬 <웃음> 아, 영어 공부하셨잖아요 이거. 좀 읽어주세요 이거. 이 미가 굉장히 많네요 이거. 건들면 안내려이다고 알고 있어요? 지민 이가 의자에서 넘어지거는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독특한 취향인 이것 같아 오늘은 무슨 조합일까요? 아 이게 뭔가 딱 조합이라고 오빠 이제 6학년 올라가는데 좋은 좀 해주세요 올라가는데 6학년 올라가는데 6학년? 6학년 때 제가 기억나는 게 그게 한해한해 한해 갈수록 아마 층수가 높아졌을, 초합 그때 그래서 6학년쯤 가면 이제 어, 약 뭔가 6층에막 어, 고학년이야 이런 게 있었거든요 바로 네. 그거를 이제 살리셔서 6학년 어. 저만 한번 해주시죠, 형님 1세살이에요 어, 6학년 때 가는 것이 것이 것이 것이 것이 것이 것 같은데 것이 것이 것이 이이 것이 것이 이 것이 것이 살이니이 것이 것이 것이 것이 것이 것이 것이 것이 것이 것이 것이 이것 2010년... 것이 것이 것이 것이 것이 것이 것이 것이 것이 것이 것이 것이 것이 이 것이 것이 이 것이 것이 것이 것이 것 제일 이 것이 이 것이 것이 것이 것이 이 것이 것이 떨리지 얘데 학교를 요즘 잘못 놨지 않나? 그러니까 안 됐어 나는. 6학년은 마지막 자유로운 거 아, 근데 그건 이제 중학생들의 순진한 생각이에요 응.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연습생 하면서 거의 2교시 듣고 좋냐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뭐 이게 사회생활이 그렇게 쉬울 줄 알아요? <웃음> 수능이 왜? 중요하다 숨은 <웃음> 중요하지 어, 길을 죽나요 중요하지 <웃음> 왜 길을 죽여다 <웃음> 원래 윤경 그런 거 잘하잖아 응. 지금 세계 각국에서 이렇게, 이렇게 그, 각 나라로 와달라는 분 Say hello in t h 아, a 근데 진짜 좀아 투어하고 싶다 아 그러니까요 응. 투어하고 싶다 2022년도 또 목표나 버킷리스트가 혹시 있으신지 있으세요? 형님은요 이제 2022년도니까 이제 한번 넘어져도 두번 일어난다 아 진짜 너무 약간 부장님 나빠 스스로 되게 좀 떨어지는데 22년 22년도에는 어, 제 목표라 그냥 뭐 열심히 인사드리는 게 목표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 너무 너무 못 봤어 진짜 좀 심한 것 같아 음, 아니 이게, 이게 이런 적이 없으니까 뭐 또. 없죠 그래서 그냥 뭐 자주 인사드리고 건강하게 잘 해야죠. 네. 나 진짜 올해 공연 좀 많이 하고 싶다. 공연. 사실 재작년부터의 목표였던 예, 뭐것 같아요. 이거 <웃음> 올해는 꼭이루어지기래 네. 작년에는 또 지민 오빠 아따만 마 동동이 같다는데요음 약간 <웃음> 어, 옷도 약간 비슷한 것. 저런 기분이었어. 로 돼가지고 동동이 표정 있잖아요. 눈이 아따만 <웃음> 네. 하잖아요. 동동이도, 동동이 우리 형 아니에요? 우리보다? 동동 형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 2022년에는 네. 아프시 말고 진짜 운동도 많이 하고 좀, 음. 어, 좀 저기 전세계 방방 먹고 좀가으겠네요 네. 몸이 되게 예뻐지고 싶어요 그야 충분해요 운동해야지, 운동해야지. 운동. 근데 오늘 응. 어떻게 더 예뻐지라 그래요 그래서 좀 괜찮은 몸 상태를 만드는 게 네, 가끔 전시를 가면 이제 당신을 그린 이제 작품들을 많이 봐요 제가 아 그래 네. 자, 저를요? 아 네, 그러니까 뭐 젊은 어. 화가분들인 것 같은데 네. 그뭐 블랙 스완 같은 거 하는 약간 이렇게 음... 화이트 팍팍싹 이런 작품이네 많아요. 음... 네 당신의 몸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계시다 뭐 잊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네더더 좋은 몸 만들어서 와야죠 운동해야죠 운동. 운동해야죠. 운동, 운동, 운동 전도사. 네. 운동하고 계세요? 하고 있지. 저그저 그, 전담을 해주시는 분이 네. 그 태영이랑 그 안철이 밀접이 돼가지고 걸리지는 않을 정도. 아 리얼? 네. 아 지금 격리하고 계시군요. 아, 아, 아니 격리야 네. 격리 끝났지. 아 이제 끝났어요? 뭐, 뭐, 아 이제 왜냐하면 그그 밀접 접촉자 격리가 줄자. 이제 어, 이제 아마 뭐 맞고 뭐 접종 끝났으면 아마 격리 하루 뭐 이렇게 될 거야. 3차까지 끝났으면. 근 아, 이미 먹었는데 거의 끝날 시점이긴 하지. 근데 그래서 좀못 하고 있다가. 여러분들도 <웃음> 운동하십시오. 아니 방향수칙이 메일받기니까메일 업데이트해서 확인을 해야 돼 아, 쉽지 않죠? 쉽지 않죠? 네, 아니 뭐 어쨌든 저희가 뭐 많은 것들을 사실 얘기해 드렸으면 좋겠지만 우선은 일단 당랑하고 있는 한국 콘서트부터 잘 끝내고 또 이제 다른 것들이 또 공개가 되고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알겠니다 기다려주시면 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네. 한번에 해답을 해서 네. 뭐 저희 올해 어떻게 할 겁니다! 이랬으면 너무 좋겠지만 아시다시피 이제 모든 것은 순서가 있고 여러분들이 또 약간 뭐 어, 서프라이즈 해야되고 그러니까좀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오늘 봅시다. 우리 저기 3월에 우리 얼마나 뭐 이제 보고 싶었던 그 마음 그대로 네. 박수를 쳐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아 근데 진짜 좀아 저는 좀 제일 아쉬운 게아 그게 사실 이긴 해야겠다 되아 근데 그 관객수 진짜 너무 많은 너무 사실 황송하지만 그냥 그거 누구 코에 붙여서 다 오셔야 되는데 진짜 그게 제일 안타까워 이걸 다 직접 보셔야 되는데 그렇지, 이거, 이거 이거 몇그 인원은 안 나가는 거지? 아 제가 알기 지금 남았어요, 지금도 계속 뭔가 이제 네. 네. 계속 매일매일 매기고있아 매일, 매일 확정, 다치 사자, 다치 사고 싶다 사실 그... 5만명 하고 싶어요 제발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5만명 하고 한국에서는 적게 하면은 이거는 너무... 저나무월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입이안 움직였어. 그래서 흉악한 <웃음> 게 아니야. 오 노무 군. 아니 저희뿐만 아니라 사실 그그 그 다른 보고 계시죠? 다른 아티스트분들도 막그 진짜 못하고 이런 거. 맞아요 거니까? 사실 저희 저희뿐만이 아니라 저도 이제 막 다른 분들 응. 공연하시는 거뭐 저희에서 뭐, 예, 뭐 뉴스 선배님들하고 막 공연하시면 막 이렇게 수칙 지키셔서 막 박수로만 하시고 그왜 우리도 봤잖아요. 그 소리 지르지 말고 뭐지 박수쳐. <웃음> 다같이 소리 지리 지 하고 박수 쳐 저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웃음> <웃음> Make some hands <웃음> 준비하세요 <웃음> 아무튼 우리 좀 열심히 준비 한번 해봅시다 네, 네 어쨌든 근데 정말 농담이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또 이런 상황에서도 저희는 꺾이지 않잖아요 꺾이지, 꺾이지 않고 몇 분이 계시든 간에 또이 라이브로 보시는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뭐 항상 다 씹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항상 뭐그 순간순간 최선을 다했으니 이것도 최선을 다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이제 좀더 자주 오고 오늘 네. 또좀 개인적으로 또 이제, 이제 해가 지금 다 쉬었으니까 뭐. 그 시기에 해야죠. 저 끝나고 바로 운동하려고요. 예. 네. 저도 오늘 운동할 겁니다. 네. 자 이제 뭐 올해 덕담, 덕담, 어, 덕담, 뭐, 음. 덕담 한마디 하고 이제 정월 대보름 뭐늘 정월 대보름이니까 덕담 한마디 하고 서로 그냥 이렇게 어. 저한테 한마디 해 주시죠. 지민이는 <웃음> 밝게 열심히 하고. 그렇도닭다을잘 풀어치자 여기. 아 이제 뭐 아플 때로 아팠으니까. 맞죠. 우리 셋은 이제 아플 때로 아팠으니까. 우리 셋은 네. 지금 어. 이제 우리는 슈퍼 학생입니다. 아, 이제 경륜 20일 경험자예요 지금. 너무 많구나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 우리 진짜 건강하게 콘서트 준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네. 아, 저희 히 네. 네. 닭다움 한번 해주시고 다 같이. 아 방탄에게. 우리 멤버들 아프지 말란 얘기밖에. 그러니까. 네 건강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해야 모든 좀 받아들이는 것도 행복하게 받아수 있고. 오늘 양화대교 한번 들어가겠어요. <웃음> 그리고 아미 여러분들도 항상 몸도 마음도 다 건강하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갈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조금만 네. 기다려 주세요. 그렇습니다. 뭐 진짜 그냥 아프지 말고 저희가 잘 준비해서 최대 오랫동안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많이 노력할 거고 오늘 하루에는 멤버들은 이제. 2년 동안 충분히 다 같이 고생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 그런 네. 것들이 이제 싹 날아갈 수 있는 한해그게 기원하면서 파이팅 시다 아미분들은 딱 기다리십시오 네. 자, 자 우리 딱 네. 기다리십시오 건강하게 정월 대고름이니까 네. 우리 이제 부럼 깨물자 어, 원래 부럼 깨물자 안뭐 이런 거아니었나 내가 알기면 그런 거예요 부름 깨불자 앙 이런 거라고요? 어, 괜찮은데? 어떻게 요 내가 알기로 부름 깨불자 뭐라 우리 지역에서는 그랬었어 아 이거 하나씩 들고 나는 어, 그 지민 씨 그래도 뭐 아니 아니 그거를 그걸 먹을 먹때 하는 거예요 먹을 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깨줄 테니까 부름 깨불자 앙나 그랬던 걸 기억하는데 부름 자앙 부름 깨자앙 이러고 마무리 딱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걸로 할게 이게 달달한 게 좋아서 자, 마지막에 또 이렇게 캡처 타임을 위한번 하트 싹한번해 주시면 그래. 어떨까요? 그렇죠? 나는 나는 불어을 깨울 테니 그렇지. 너는 그렇지. 너네는 하트를 아그래 아, 우리 우리들이 하면 돼. 우리는 딱 하면 돼. 난 이걸로 달달하게 좋아. 어, 너, 어, 봐봐, 봐봐, 이거 뭐... 뭐야 이거? 뭐야? 코드 뭐야? 코드 봐야? 코드 뭐야? 코드 뭐야? 자, 가까이서 쏘. 코드 뭐야? 코드 뭐야? 캡처. 하트 미션을 하네요. 와, 야 이거 뭐야 이거 코드? 하트가 이게 바로 운명이란 거예요, 여러분. 나나 이러고 있을게. 갑시다. 야 이거 뭐야 이거? 좀 준비됐어요? 준비했어요 얼른. 야, <웃음> <웃음> 아, 브로게불자 <웃음> 아, 자 아, 아, 브로케무자. <웃음> <가야 돼>? 어? <웃음> 아, 브로케무 아, 브로케무자. 아, 브로케무자. 아, 브로케무자. 아, 브로케무자. 아, 아, 브로케무 아, 자 그래. 아, 로케무자로케 아, 브로케무자. 무 아, 곧 찾아오겠습니다, 또. 우리 하루 합시다, 이제. 안 그래도 하얀 데, 하얀니까